거어 그. 어, 나시를 하나에 만산원 주고 사고이어끔조절도 아. 된다고 야 이거 시럽 뿌린다? 내가 뿌릴래? 시럽 안 뿌릴래? 뿌려야? 아니 되게 익한 냄샌데 이거 방콕 가서 맡은냄새이다 <웃음> 맛있다. 근데 이게 빵, 빵 스플랜지 계란 스플랜지 잘 모르겠어. 나꼭와세요 헤드셋을 껴야 헤드셋 안으로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. 대박 신기한. 아너 이거 부를 거야? 네. 아니, 제가 유자 장난감을 샀는데 박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게온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더니 장난감이 이만해. 근데 유저가 관심을 갖고 있어 아 이거 치우자 아 원래 이 잠자리만 좋아해가지고 혹시나 관심 생길까 하고 한 건데 어유저가 관심을 갖는다 유저의 음. 미니 그늘 저거 소품으로서는 쓰는... 꽃이랑 풀 이런건데 저 밑에다가 유자가 좋아하는 캣타워 자리를 놔뒀더니 딱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앉아있요그왜 하루에 한 군데씩 그루밍을 한 군데 만 조지지? 자고 싶은데 언니가 귀찮게 해? 어쩔 수 없어 뭐. 봐봐, 아, 고양이 오 귀여워 오 너무 귀여워 제가 엄청 귀여운 걸 하나 샀거든요? 본디자인맥이라는 쇼핑몰을 샀는데 제가 평소에 자주 들여다보는 쇼핑몰이거든요 진짜 예쁜 게 많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위에 발레리나가 있어요 어! 이 밑에 이렇게 소품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장도 있고 여기 생각보다 되게 와 진짜 예쁘다 <웃음> 너무 예쁘다 근데 얘가 플라스틱이라서 솔직히 막 튼튼한 느낌은 되진 않는데 아 너무 이쁘잖아 미쳤나보다 이따가 신세계 가자 가자 하고 싶은 거 있어 바이커 슈츠? 그 레깅스인데 반바지 레깅스 아 이번에 니트를 하나 샀는데 아거랑 같이 입을 것 같은 거야 오늘도 이기정 그때 분명 실망하고 안 먹겠다고 다짐했지만 여기 건다르다고믿어보자 진짜 껍데기. 아씨. 아씨. 제가 목걸이를 하나 샀거든요. 언박싱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 평소에 액세서리 잘안 하는데 뭔가 목걸이는 좀 할만하잖아요. 반지 같은 거는 손에 걸리적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잘안 하는데 마침 또 인터넷 구경을 하다가 예쁜 걸 발견해가지고 샀어요. 무슨 목걸이냐면 바로 구찌입니다 이거는 그 요즘에 쇼핑백 대신에 이런 에코백 같은 파우치를 준대요 짠이렇게 초록색 박스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공홈에서 샀는데 사실 공홈에 이게 그끈 길이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어, 큐빅이 달리거나 한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체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이거 실버고 어, 생각보다 길이를 길게 해서 할수 있네요. 좀 길이가 긴 목걸이가 좋아서 이거 마음에 들고 제가 목이 좀 굵은 편이라서 웬만한 그좀 저렴한 목걸이들은 다 목이 낑기거든요긴걸 <웃음> 찾고 있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지금 한요 정도 끈 빼가지고 맸어요. 마음에 들어.